엑셀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수용가 명단이라고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20을 적어주시고 옆에 칸에 년도를 적겠습니다 다시 한 칸을 비워 주시고 그 옆에 칸에 월분을 적겠습니다 이제 20은 왼쪽 정렬을 해줘서 글자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a 4에 번호를 적어 주시고, 성명, 금월, 전월, 미터의 제곱은 한글자음 리을 자키를 누르시면 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보기 변경을 누르시고 미터 제곱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이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대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칸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이제 숫자를 적어 주시면 되죠 1 적어 주시고 2를 적은 다음에 범위를 씌우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면 말풍선의 숫자가 나오죠. 19, 20쭉 내려서 3 2 말풍선에 나올 때까지 끄어줍니다. 이제 손을 놓으면 30까지 입력이 됐죠. 번호에서 31, 32. 적어주시고 두 개를 범위 씌우시고 아래로 끌면 됩니다. 말풍선에서 50이 나오면 선을 놓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자료값을 입력하시면 되고 범위를 씌워서 상단에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번호에서 적당히 범위를 씌워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해 주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25가 적힌 줄에 적으면 되죠 25가 적혀 있는 줄에 거출 호수라고 적으시고 아래에 거출자 총 사용량 총 거출금 적어 주시고 범위를 씌워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아래도 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줄 거기 때문에 홈 탭에서 허식 복사를 눌러서 범위를 지정하시면 전부 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됩니다. 이제 옆에는 미터 제곱 밑에 호가 오면 되니까 여기에 호 원을 적어 주겠습니다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죠 제목은 범위 씌워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 주시고 제목이니까 조금 글자를 키워 주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인쇄하기 전에 번호는 약간 너비가 좁죠. 번호의 너비만 조금 좁도록 조정해 주겠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면 동시에 같은 크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 줘야겠네요. 나머지 내용도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왼쪽 정렬 하시면 되죠 이제 다 됐기 때문에 파일, 인쇄, 내용을 보시고 너무 위로 올라갔고 내용이 잘렸죠 이럴 때는 페이지 설정을 눌러서 자동 맞춤을 해 주시면 한 장에 맞게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여백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내용에 맞도록 만들어집니다 위 아래 간격을 조금 키워 주겠습니다 번호부터 30까지 드래그 해 주시고 위 아래 간격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를 누르시면 한 장인데 거의 꽉 차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간격은 사용자가 정해진 값이 없기 때문에 적절히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년도를 적을 건데 년도가 너무 바짝 붙어서 보기에 싫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년도를 가운데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